시험 싫어, 싫어. 어? 옛날 거? 되게 많은데? 뭐, 문법이야, 문법은. 귀다 있는 것 같아. 막판에는 이제 수업 파일을 할 때, 뭐 찍기 수업이 있는 것고 유튜브. 유튜브 올리고서 안 봐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가끔씩 무슨 누가 이 새끼들이 막 댓글 달아놓고. 그래. <웃음> <웃음> 내가 지워버려, 그냥. 댓글. 댓글. 자, 여기서 포인트가 이건데, 자, 특징. 뭐야? 콤마가 온다고? 콤마가 온다고? 맞나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이거는? 아, 이거 생각해야 돼. 콤마가 안 왔을 때는 뭐야? 수식하겠지. 다시 말하면 제한적이지. 근데 콤마가 오면 뭐가 되냐면 서술적이에요. 소수 정법이라는 거. 자, 요 소술적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분명히 선행사가 있는데요. 이 선행사를 데리고 와서 설명해요. 선행사를 끄집어내는 거야. 꾸며 주는 게 아니에요. 선행사를 데리고 와서 설명. 이게 핵심이야. 뭐딱떨어지진 않는데 어, 선행사 끄집어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선행사가랑 선행사는 이게 왜광인동사의 어떻게 보면 문법의 혁명이냐면, 선 행사가 명사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명, 명사나 대명사,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자, 중요한 거는 구와 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구하고 절도 나올 수 있어. 앞에 있는 조동사 목조가 있고, 한 문장이 나와. 이런 거 꾸며줄 수는 없잖아요. 컴마 가는 게 그걸 꾸며야 줘 되거든. 그게 선 행사면? 근데 이런 일은 없어요. 절대. 보통, 제한적 욕법으로 쓸 때는 하나의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치? 어,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무슨, 절을 꾸며주는 일은 없어. 콤마가 나오으로써계속적으 법이 나온으로써, 결국 뭘 가능하게 했다? 구하절도 선행사로 쓸수 있게 해줬다. 이게 혁명이야.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면 돼. 그리고 나는, 여기 지금 보문에는 예문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나하고는, 제한적 욕법하고 차이점만 구별하고 후다닥 넘어갈 거야.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런 거. 음, 야, 타자는 그는 아, 우울리지 않는데. 내가, 나의 용웅 타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음. 자, 어, 이렇게 해볼게요. Three sons. <웃음> 아들이 셋이 있었어. 그 다음에, 요거하고, 하나 더, 타자, 어, 헤드, 여기가 똑같네 트리 펀즈,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이거 찍어봅니다. 커마커마그 다음에, 후 h o became, t r 차이점. 차이점은 알아요 근데, 요런 건 이제 제한적음법이라고 해야 돼요. 제한, 제한. 제한적 또는 한정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한정적 용품이에요. 이말 속에 이미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제한적 한정적 용품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바로 선행사를 한정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행사가 분명히 뜰이 써질 거야, 그렇지? 얘를 제한하고 한정한다는 얘기야. 그 봐, 의사의 아들 몇 명? 세 명. 잘 봐. 뭐 구별하는 거. 자, 요거는 뭐냐면 아들 아들 몇명 몰라. 그 다음에 의사인 아들 몇 명? 세 명. 밑에가 한번 검색해 봅시다. 그러면 아, 의사인. 의사가 된 아들 세 명이 있었다. 타자는. 그 다음에 요거는 타자는 아들이 세 명이 있었는데 자, 요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묶어주는 게 아니에요. 묶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해주 선행사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and 뭐로 데려 와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d 이렇게 쓰겠지요, 후는. 그죠 엔드데이로 쓸 거란 말이에요.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얘를.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봐봐요. 하자는 아들이 3명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다 의사가 되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분석해보면 아들 몇 명? 이건 딱떠오르 나와요. 세명 의사인 아들 몇 명? 세명 이제 살지 알겠지 이게 완전 살죠. 이해야 됩니다. 자, 특징 다시 한번얘기하고좀 넘어갈게. 관계대사생 개섭 쪽의 특징은 무조건 앞에 형태상으로는 콤마가 온다는 거. 콤마. 콤마. 콤마 안 오면 그때 제한적 한정용법입니다.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수식. 요건 수식이잖아요. 수식. 요거는 데리고 와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설명.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서술지용법은 선행상 데리고 와서 설명해 줄수 있어요. 근데 명사대명사를 붙이지 않고 구나 절까지 데려온다. 앞에 투정사구가쭉 나왔었어. 투디 사이드 뭐뭐뭐 이거 전체를 받아요 그냥 이트로받아버려엔드이트로 그쵸 그렇죠? 많이 봤죠 그래서 체계를 잡아야 돼요 절대 안 틀리려면 개념부터 체계를 잡고서 다양한 이유들을 접해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완료 부정사입니다 완료 부정사 합니다. 완료. 부정사는 완료 부정사 말고도 있느냐 원래 우리 부정사 그러면 특별성 원형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부정사잖아 이거 과에 비교해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단순 부정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이 용어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완료부정사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칭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단순부정사라고 한다. 그럼 이두 개의 차이점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얘기 안 할게요. 이건 얘기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할게요. 투다에 원형이 오는 게 아니라 해오피피가 왔다라는 거는 자, 뭐를 또 담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뭘 담고 있어요? 시제를 담고 있어요. 자, 근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쓰세요. 주절동사보다 무 선행이 즉 먼저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절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주절동사 먼저 일어난 일 됐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형태가 살짝 변형돼서 나올 때가 있어서 완료 부정사는 또두가지로 나뉩니다. 자, 뭐,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나눠서 다시 세분화 시켰다. 그러면 능동형은 뭐냐? 위에 나왔던 것처럼 투에고 PP. 이게 능동형이고요. 자, 이걸 수동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다가 수동형의 기본형인 비프소스 PP를 더해 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2 에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피에라 도용시키면 빙이 되고 얘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 이게 바로 수동형이에요 여기에 풍정성의 수동형이다 요건 수동형이다 얘는 능동형이다 얘가 수동형이다 됐니? 그러면 형태 쇠고기 네, pp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이 차이점만 얘기하면 되겠죠 차이점은 뭐냐면 어차피 수부정사니까 요거 뭐가 있냐면, 주어는 없지만, 주어는 없지만, 뭐는 있냐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물론 일반 주어일 때 생략할 수도 있어요. for us, for them, 뭐 이런 식으로, for people, 그 for you, 이런 식으로 일반 주어일 때 생략할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 나와 있을 거야. 이 그럼 이 차이점은 간단해요, 우리가. 능동 태 수동태에서 하 똑같아. 요 주어가 동사 행위를 하면 능동으로 써주고.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당하면 수동태로 써주죠. B, B+, B+. 똑같아. 간단해. 얘가 당한다. 이 차이점. 알겠지? 당한다, 행한다. 어? 어이 차이점으로 능동수동이 있다. 완료동사 이것만 쓰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자, 더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 주절용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야. 먼저 일어난 일이야. 먼저. 주절용사보 자, 그러면, 저거를, 자, 여기에, 뭐,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마저 마무리 합시다. 예문. 음, 이런 거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나오나? 타자는 용감했던 것 같다 이렇게 나올게요. 브레이브 어? 어렸을 때? 웬렸을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닌가? 이렇게. 이런 예문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먼저 여기 지금 현재죠. 이 주절 동사예요. 여기 지금 뭐죠? 과거예요 지금. 시제 달라다. 다다다다 다르죠. 다르죠.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이건 현재고 이건 과거니까 당연히 먼저 일어난 일이지. 인것 같다. 사전이 어렸을 때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명백한 과거예요. 어렸을 때 용감했던 것 같다.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누가 했던 게 과거의 일 어렸을 때 일이니까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뭘 바꿔주냐면 이제 핵심은 단문 바꿔주는 거거든요 가주어예요 여기가 진주어예요 진주어가 이렇게 나오고 가주어가 나와서 이렇게 복문 복문이라는 게 뭐냐면 조동사가두개 이상 있을 때 그죠? 조동사가두 개인데 하나는 주점, 하나는 종속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가 다른 게 있냐면 종속절 속에 있는, 종속절 속에 있는 주어를 가주이뜻자리로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자, 이런 식으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안 변해요. 이거는. 수만 변합니다. 실제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거 복수였으면 씸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서민 씨단순니까쓰임새써어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어절 속에 있는 주어가 앞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여기가 이 동사 이하가 구로 바뀌어요. 투정사 투정사로 바뀐다. 이때 요거 요거 시제를 비교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완료구정사일 때는 주동사 원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능동이죠. 이게 자체가 수동은 아니잖아요. 능동이니까 이렇게 쓴다는 기예요그외부 PP 쓰면 돼요. 그외에 PP 쓰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써주면 돼 그럼 단문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문. 주어 동사가 두개 이상이니까. 이렇게 바꾸면,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문. 여기다 아마 그래머에, 뒤에 수트초에수트초에 결국 핵심은,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고, 단문을 복문으로 바꿀 수 있는, 어, 상호관계가 성립이 될 거예요. 브레이브 웬영. 요거. 쓸수 있으면. 요게 바로 단문 복문 바꾸는 완료 부동사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아, 보보. 자, 비싼 걸로 갑시다 컨셉을. 자, 전해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뭐라 말한다. 어, 타잔이. 아니 뭐야. 어, 잘 생겼다고. 지금은 아니네. 펜성. 언제 몇년전에이어서고 그. 이거 이것 복문이에요. 왜 복문이냐면 앞에 이트 가죠 뒤에 대절이 진주어. 아까 핵심은 뭐라 했어? 진주어 줄수에 있는 주어. 얘가 빠진 거야 앞으로 복문이에요. 조나사고 여기도 조선사 지금 복문이야. 근데 여러분들 시제 보십시오. 시제 뭐예요? 현재제. 이거 어, 현재나 이거 얘 뭐니? 얘 과거야. 어이 시제 분명히 달라 위에. 주절동사보다 이게 주절인데 주절동사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일 때는 우리 완료부정사를 염두에 둬야 된다 완료부정사 염두에 둬야 된다 요거, 요거 이따 바꿀 때특정사 바꿀 때 완료부정사 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자 그렇다면 음. 이거를 뭘로 바꿔 단문으로 또 바꿔 단문으로 위에 했던 거 있으니까 그대로 바단문로 바꿀 때요가죽 이트 자리에 진지어절 속에 있는 주어가 나온다 했으니까하짠 음. 써주고 삼치나 주니까 그대로 이즈센드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럼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자, 시제 달라. 다르니까 못 써준다. 완료부정사. 두 개고 뭐? pp. 이거의 p p 뭐 거예요. 역시 pp. 나머지 똑같네요. 잘생긴 썸 나오고, 그 다음에 몇년 전에 이열저거,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걸 얻어내죠. 아. 이 문장은 또 뭐냐? 너희들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수동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거 원래 문장은요, 능동은 이렇게 세트 이게 쉬워. 해석할 는 이렇게. 왜? 이런 걸 봐야지. 일반적으로 바이데이나 바이피플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능동으로 바꿔주면 훨씬 더 좋지 않니? 이렇게? 데이 세이 때, 탐이 끝나는 건데, 뭐. 나머지 똑같지 않니? 간단한 사명식 문장이 던거야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느냐? 절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절이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뺐다가 너무 길으니까 어가 뒤로 빼주고 가져있게 써준 거예요. 그렇지? 요건 수동 태 만들어주고 그리고 바이되면 일반 조니까 생략해 주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바이폴스 생긴 자. 렇기 넣어주니까 바로 보이잖아. 데이스 이대 얼마나 가벼운 해수인데 이걸 잡 착각했어. 그래서 아 사람들 말한데 뭐라고 하자이 잘생겼다고 언제 수년 전에 어? 이건 좀 이상한. 무법적으로 이해하는 되고요.